안녕하세요. 칸디다 자가치료만 현재 5년째 하고 있는 건강유튜버 로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칸디다 치료에 대한 본격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이전 영상을 꼭 시청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칸디다 치료에 대한 정석적인 방법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 방법은 미국에서 개발이 되고 미국 전역의 칸디다 치료 관련된 센터에서 대부분 따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영상의 맨 끝에는 이 방법에 대한 저만의 꿀팁 그리고 저만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칸디다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은 칸디다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스텝 2는 칸디다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칸디다 킬링이라고 하고요. 스텝 3는 다이오프 증상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거고요. 스텝 4는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내 세균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스텝별 방법론의 원리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칸디다는 본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바이오필름 안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필름 안으로 항진균제나 우리의 면역체계가 접근해서 칸디다를 죽이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적절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칸디다의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칸디다를 본격적으로 제거해 주기 전에 칸디다 바이오필름을 먼저 조금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영양제들은 칸디다의 바이오필름에 특화된 영양제입니다. 한마디로 바이오필름을 녹여서 칸디다를 노출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면역체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항진균제를 통해 칸디다를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이 제품은 커크맨사에서 나온 바이오필름 디펜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필름 디펜스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오필름을 녹이기 위해서 제작된 그런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소화효소로 이루어져 있고 탄수화물을 잘 녹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칸디다의 바이오필름 자체가 당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당단백을 잘 녹일 수 있는 소화효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가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영양제 중에 바이오필름 관련해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바이오필름과 관련된 영양제는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제가 이 제나이즈의 소화효소를 많이 추천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소화효소에 들어있는 셀룰라아제 또는 헤미셀룰라아제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바이오필름을 구성하고 있는 베타글루칸을 녹여서 바이오필름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효소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칸디다 자체를 외부로 잘 노출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양제는 바로 NAC, n 아세틸 시스테인입니다 NAC 같은 경우에는 그 항산화제로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그 해외 연구 사례를 보게 되면 이 NAC 자체가 바이오필름의 약 60%를 녹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바이오필름 용해에도 굉장히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 NAC 자체가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의약품 용도로는 진의 거담제 한마디로 가래를 녹여서 배출하게 만드는 그런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그만큼 바이오필름을 떨어뜨리고 분해하는 데 효과를 준다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뭐 락토페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 있습니다 바이오필름 디펜스, 소화효소, NAC, 락토페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이오필름을 녹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텝 2는 바로 칸디다 제거입니다 칸디다의 바이오필름 즉 보호막을 제거를 해주셨다면 이제는 칸디다를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이게 칸디다 킬링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칸디다는 자신을 공격하는 항생물질 혹은 항진균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내성을 획득하고 적응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디다 킬링제를 사용하실 때에는 킬링제 자체를 주기적으로 계속 교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디다 제거에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양제와 허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디다 제거하는데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약으로는 니스타틴과 플루코나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플루코나졸이라는 약 때문에 이 칸디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과거 발에 무좀이 있어서 이제 무좀약을 처방 받아서 플루코나졸을 처방 받아서 먹었었는데 칸디다 관련된 증상이었던 브레인포그나 여러가지 피부염 등이 매우 개선되었던 었 거죠 그래서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면은 우리 몸에서 효과를 굉장히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칸디다 자체를 타겟해서 만들어진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 알만 섭취하시더라도 일주일 내내 그런 진균효과가 지속되는 등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칸디다 자체가 이러한 항생물질 혹은 항진균약제의 내성을 키워서 슈퍼 칸디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이 약을 섭취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칸디다균 총 자체가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허브와 기타 영양제로 이런 칸디다를 지속적으로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는 영양제들 중에서 제가 특별히 효과를 봤었던 그런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제품 콜릭이라고 하는 회사의 캄디다 클렌즈라는 제품입니다. 어 이건 정말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고요 이제 마늘이 어 일반적으로 살균력 혹은 항진균제로서의 역할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마늘 자체를 발효시키고 그거를 분말 영양제화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먹었을 때이 눈이 맑아지거나 아니면 브레인 포그가 개선되거나 칸디다 관련된 증상들이 매우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여기 자리에는 없는데 오레가노 오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레가노 오일은 과거 아프리카에서 감기약으로도 사용될 만큼 항진균 효과, 항생물질로서의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 나우푸드사에서 나온 오레가노 오일은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섭취하기 매우 편하고 그리고 섭취한 이후에 칸디다 억제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레가노 오일은 이제 오일 에센셜 오일 자체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물에 타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입안이 너무 화해지거나 피부 트러블들이 날수 있어서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오레가노 오일을 드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기타 칸디다 킬링제로 어, 이런 블랙 월넛 추출물, 자몽씨 추출물, 그리고 이게 이제 운대실렌산 이라고 하는 쏜리서치에서 나온 SF722라는 영양제 그리고 칸디다와 직접 싸운다는 효모균인 사카로미세스보울라디라고 하는 이런 영양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할수 있는 나우푸드사의 칸디다클렌즈라고 하는 영양제도 있으니까 칸디다 킬링 관련해서는 이러한 영양제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칸디다는 본인들을 공격하는 항진균 물질의 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제품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입해 놓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2주일 정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칸디다 킬링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다이오프 증상 제거 및 해독입니다. 칸디다를 제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유해독소가 나옵니다 그 유해독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바이오필름을 제거하게 되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었던 머큐리 등의 중금속이 함께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경우에 그런 중금속들을 적절하게 잘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게다가 칸디다 자체가 사멸할 때 내뿜는 내독소 내독소로 인한 독성으로 우리의 간이 매우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들도 잘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이오프 증상들을 제거해준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효과를 본이 다이오프 제거 영양제로는 스피루리나가 있습니다. 이스피루리라는 해조류, 크로렐라와 마찬가지로 해조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의 뭐 피를 맑게 한다 아니면 뭐 염증을 개선한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저는 특히나 이런 다이오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벤토나이트 클레이나 활성탄 등의 영양제를 활용하시면 은 칸디다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내독소를 제거하는 데 매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흡수된 이런 독성들을 적절히 잘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을 도와서 이러한 물질들을 해독해 주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비타민 C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우리 간이 해독하는 데꼭 필요한 항산화 영양제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E 역시 매우 중요한 항산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N-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에 꼭 필요한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섭취해주면 은 우리 간에서 그 물질을 활용해서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로 바꾸게 되죠 게다가 글루타치온 자체를 이렇게 영양제 형태로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영양제 혹은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인 NAC 이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는 뭐 알파리포산이나 좀 그거에 광화된 물질인 알리포산 이런 것들이 항산화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서 드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꼭 이런 것들을 챙겨 드셔 주시면 간 보호 및 어, 노화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되니까 이건 참고해서 드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로는 유익균 보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 칸디다를 제거해 주는데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칸디다의 활동 자체를 억제해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균 보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익균 자체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는 거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해 주는 것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이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우리 몸에서 유익균이 적절하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를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골드사에서 나온 락토비프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한 300억 정도를 먹고 제장 건강이 조금 안 좋거나 할 때는 1000억짜리 유산균을 먹기도 하는데 이 제품이 사실상 가장 가성비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균종과 많은 양의 보장균수 그래서 300억 1000억 이런식으로 보장균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가성비 높은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익균들이 먹는 프리바이오틱스 중에서는 FOS 프락토올리고당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이런 프락토올리고당 관련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요 어, 이런식으로 그 소스네츄얼스에서 내추러스, 소스 소스스네 나온 이 FOS 분말이 가장 가성비가 좀좋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이렇게 자일로올리고당이라든지 갈락토올리고당 이런 다양한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드셔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사카로미세스 보울라디 자체가 효모균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균 자체가 칸디다와 싸워서 칸디다 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균종인데 제가 한참 이걸 먹었을 때는 제 몸에서 이제 굉장히 가스도 많이 차고 실제로 칸디다가 많이 죽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심한 칸디다가 있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맞불작전 같은 느낌이죠 균을 균으로 제압하는 이런 식으로 또 치료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칸디다를 치료하는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여러 가지 팁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석적인 방법은 칸디다 증상이 아주 심한 분들께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방법 중에 제가 뭘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 단계인 바이오필름 제거 단계를 조금 피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쿼럼센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각 칸디다균들은 서로 소통을 해서 병적인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바이오필름을 함부로 제거하게 되면 각 칸디다들이 서로 연합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병적인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포그가 훨씬 심해지던가 아니면 국소적인 칸디다 증상들이 훨씬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칸디다 증상인 여드름 염증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을 녹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되고 칸디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정석적인 방법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 되고 혹여 너무 본인이 칸디다 관련된 증상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필름은 잠깐 제쳐 두고 칸디다의 세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칸디다 킬링부터, 2단계부터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칸디다를 제거하는 정석적인 방법과 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이 해당 방법을 미리 알고 해보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로 본인의 경험담을 조금 공유해 주신다면 다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꼭 댓글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이칸디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꿀팁을 계속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